애인의 출근 전 차를 타고 있는 서우입니다. 자신이 졸업한 학교로 배정받아 첫 출근하는 정원. 뭐야? 통차야. 마시고 봐. 잘 마실게. 음, 맛있다. 그렇지 떨려. 긴장되지. 응. 봐봐. 너무. 너무. 너무 단정한데? <웃음> <웃음> 야 놀랬잖아. I m 잘 마셨어 나이 p I c a 다 이따 저녁에 보는 거 알지? 당연하지 첫 출근 잘해 정 d 쌤 진짜 선크림이라니까요 r I'm not a doctor. I'm not a d o 야이 응? 가만. 어? <웃음> 이제 선생님이지, 응? 어? 야, 이제 이제 직장 동료가 됐어요, 어? 보 좋다.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학생 때의 교실을 선생님이 되어 돌아왔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문을 엽니다. 이때 아련듯이 서우와의 추억이 밀려옵니다. 공부에는 일도 관심없는 서우. 수업시간엔 늘 딴짓만하네요. 정원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서울을 위해 색연필을 선물로 주지만 있잖아 이거 빌려줄까? 아니 난 이게 좋아 너가 좀더 예쁘네 서로 더 가까워지기 시작한 두 사람입니다 고마워 어? 음흠. 정원은 아무 꿈도 신앙도 없어하는 서울을 위해 조언을 하지만 유치원 교사 취업 잘 된대? 내가 그런 걸잘 하겠냐? 우리 생각을 좀하여좀안 해볼래? 아, 그럼 웹툰 작가는 어때? 너 그림 많이 그리잖아 그건 그냥 손이 심심하니까 좋아서 그리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이러다가 손이 심심하면 어떡하냐? 내가 앵간한거다 찾아봤는데 야 네일 아티스트 그런 거 그래도 잘 정해서 제출해야지 한번 생기부에 기록되면 생각 안해본게 아니라 너는? 너는 왜 선생님 되고싶은데? 서우의 질문에 꿀먹은 방어리가 되고만해요 너도 한번 맞아봐 선생님들의 환영 회식 자리. 전는 진짜 학교를 좋아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좋은 어른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웃음> 교사는 그게 보람이죠. 애들을 좋은 어른으로 만드는 거 사실 좋은 학생들은 지 알아서 고대 로 좋은 어른이 되겠다만 아뭐 여기가 이명보고는 국립도 아니고 뭐 한두 푼인가? 3, 4년? 난 여러분들 진짜 대단해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 <웃음> 우리 저 정원샘 봐봐요 정말 좋은 학생이었죠 착하고 모범생 <웃음> 이렇게 커서 와주니까 정말 고맙죠 어, 그래요 <웃음> 이따가 다른 애들이 궁금하죠 잘은 지내고 있는지 제가 좋은 학생이었어요? <웃음> 선생님이 그러시다고 그러잖아요 <웃음> 근데 선생님 알고 보면요 좋은 학생은 없어요. 그래서 나쁜 애들도 없는 거예요. 집으로 향하는 정원. 그런데 표정이 좀 무거워 보이네요. 첫 출근을 축하하기 위해 K까지 준비하고 기다린 서우. 뭐야? 웬케이너 제때 하면 먹을라 그랬는데 많이 마셨어? 아니 고마워 나너 없으면 어떻게 살지? 잠깐만 하니까 우리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 이거 놓고 봤던데 애들 내 이름 기억 못 하겠지? 이름이야. 수업하면서 외우면 되는 거지 뭐. 갖다 줄걸 그랬다. 일기 오프였는데. 왜 그러는데 아무 말도 아니야 나좀 피곤한가 보다 괜찮아 얼굴 보니까 아닌데 괜찮다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아니야 아닌데 뭘 정원은 충격적인 진실을 말하는데 서우야 나 이명 떨어졌어 붙은 적 없어 안되겠더라고 아무리 해도 그래서 따로 준비했어 우리 학교 사립이잖아 면접 때 정원쌤 얼마 낼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정원쌤이 래잖아 사람 무한하게 넌 나한테 나도 숨길 게 없어 정원은 평소 집에만 있는 서우에게 마음속의 생각을 말을 하고 마네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내 얘기야? 지금도 나때문에너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서우야 나는 너가 다른 일 했으면 좋겠어 무슨 뭐 알바를 하던가 마트에서 계산이나 어디서 설거지라도 하던가 밖에 나가기 싫으면 집에서 부업을 하던가 왜 선생님 하는 말을 안해? <웃음> 화가 난 서우는 집을 나가려는데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한 정원은 서우를 붙잡지만 내말라서야서야잠깐내말좀 들어봐 서야야잠야서야 아, 이렇게 가면 내가 미안해. 이렇게 서우가 떠나고 홀로 남은 정원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 이미 벌어져 버린 틈 함께하고 싶었던 서울을 생각하는 정원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